은 죄를 다루신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구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아, 눈에 보이면 참 좋은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실제로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증명을 해야 된다. 그 증명하는 것이 뭐냐?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외우고 암시하고 습득하고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경우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진짜 방법은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할때 예수님은 약간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알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예고데모가 한밤중에 선생님 왔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의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실제로 뭔가 증명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실제로 구원받은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생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또한 가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사람이 역사하시는 수준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아직도 자기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나 죄가 너무 강하거나 정확하게 앞뒤 전후 좌우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구원받은 것이 뭔지 실제로 잘 알지 못하거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설계가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밑그림이 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고 밑그림이 그려지는 상태에서 퍼즐주각 같은 인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채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퍼즐조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 무리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알록달록하고 그래서 퍼즐조각 하나하나를 맞춰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평생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뭔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적용시키고 알수 있는 뭔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적용시키는 사람이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수준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이 부분에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인가 투자를 자꾸 해서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다 보면 뭔가가 또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투자가 잘 돼서 잘될줄 알고 이렇게 와장창 투자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고요 그게 바로 전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솔로몬이 쓴 내용이 많은데 전도서를 보면 일종의 삶의 지혜서라고 할수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거는 우리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장르의 많은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전도사는 일종의 약간 허무주의 색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별로 쓸 것이 없다 헛되고 헛되니 해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은 모든 경험을 다 했어요 수많은 첫첩들을다 거느리고 물질의 축복까지 다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허무주의 같은 그런 색깔이 빠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해야만 사람은 지식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삶의 어떤 방식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있다라는 말은 자 내가 형통할 때는 별로 성장이 안 됩니다 사실 형통할 때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누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아멘 시다 할렐루야 자그러면 공고한 날은 뭐냐 공고한 날은 좀 얽혀 있다는 거거든요 얽혀 있고 설켜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예. 다시 말하면, 공고한 날은 깊이 깊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몸이 아프다. 많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감기 증세도, 감기 증세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약몇 번, 처분 받으면 고쳐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심하면, 기침이 심하면, 폐렴으로 갈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연세 있는 분도 유명한 사람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대통령 정치 대통령도 폐렴으로 죽고 가난한 사람도 폐렴 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감기가 쉽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세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을 수시로 되돌아보라 그런 날이 온다 헛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일종의 뭐와 같으냐 클로즈업해서 모든 세상의 이치와 사물들과 어떤 사건들과 환경에 대해서 클로즈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 보이는데 내 시야가 안 보이는데 망원렌즈를딱 끼워서 푹 흔대 있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쭉 잡아 당기면서 우리 핸드폰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강력한 망원렌즈가 있어서, 이거를 현미경 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뭐냐?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망원인지를 들이대면서,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특히 전도사 같은 경우. 남이 온갖 모든 경험을 다한 것을, 그런 경험을 안 해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망원인지를 도입해서, 압축을 해서 고배일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볼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떤 허무주의 냄새가 좀 풍겨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틀리는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시각에서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전혀 다른 색채의 은혜를 주세요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A B C D 뭐 C형은 있는지 모르지만 시, 여러분 C형이 있어요? C형은 거의 병원균이죠 <웃음> 전혀 다른 시간 부부간에도 부부간에도 말을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요 생각을 잘못해도 싸울 수 있고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말로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겨 왜곡된 게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정말 독창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요, 다 튀어. 이 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할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임지하셔서 막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너하고 나하고 시각, 시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 그러면 다른 관점 가지고 부딪치고싸고 물어뜯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고 경험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야 교제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웃음> 영어 쓰려니까 <쓸라니까> 힘드네요. <웃음> 웃는 사람 딱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웃음> 아니면 내가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웃은 사람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한 데다 대금 빠졌어요 지금 자 여러분 에, 생각이 다르면 우리 같으면 막 부딪히잖아요 싸우고 우리나라 보세요 보수 진보 서로 못잡는먹어서 안달하잖아요 하든 정권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 서로 씹어먹고 참아 먹고 그냥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크게두 가지에요 형통한 것이 있고 공고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한 것을 뒤범복을 되게 해 가지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될것 같은데 했는데 안 됐어요 내가 제사를하고 결혼하면 잘될것 같은데 결혼이 잘 안되고 이런 사업을 할것 같은데 사업이 안되고 근데 전혀 예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데서 사업의 물가가 탁 터지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따르면 부딪혀서 죄를 짓고 죄를 더 많이 짓고심으로 나아가지만 인생의 결과는 정말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일본인 어떤 학자가 물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있으니까 그냥 물을 마시는 거고 물이 있으니까 이 물을 통해서 수시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러는데 외국 같으면 독일만 가도 요 식당에 가면 물을 식혀야 돼요 물을 또 사먹어야 돼요 물을 먹을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한국은 어떻게 식당에 가면 물을 막줘 이렇게 통으로 갖다 주고 통으로 갖다 주고 거기다 물을 끓여서 누룽지물도 갖다 주고 차물도 갖다 주고 그것 뿐만이냐 반찬 먹잖아요 반찬 먹으면 떨어지면 더 달라고 하면 또줘 근데 외국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하나를 시킬 때마다 다 돈이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돈이야 화장실에 갈때 전에 유럽 한달 동안 가면서 화장실 가만한 100만 원 들어간 거 같아요 우리 팀들이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떤 말못 해요 여자분들은 진짜 그 뭐야 저오줌포가좀 적으신가 봐 큰방 금방, 금방 채워지고 그래서 화장실에 수시로 가고 방금 갔다 왔는데 갑자기 물 마셔서 또 갖고 싶다그 해서 또 동전 받고 가자 또 하고 가급적 물을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일본의 그 학자가 물을 연구해 봤어요 물은 알고 있다 그 책도 썼잖아요 한쪽에다가 물 이쪽 오른쪽에 좀 물을 갖다 놓고 칸막이를 딱쳐서 한쪽에는 물을 막 주워줘서 이, 이 더러운 물같으냐라고 이놈 시기 놈이이 이, 이 더러운 물이 가져 그냥 이물이초주받을지에다막이러면 막 계속 주를주려고 실험을 했어요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실험을 계속 그리고 한쪽은 계속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음악을 틀어주고 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넌 어떻게 물같이 생겼냐? 이렇게 너너 너 같은 물은 처음 봤다. 너는 진짜 뭐 물이 잘 생기고 뭐 예쁘고 아름답고 네 물을 통해서 내가 내가 힘을 넣고 막 좋은 얘기를 계속했지고 한쪽은 너무 시키는 눈깔을 빼버린다 그러고 그냥 물이 눈깔에 있는지 모르리지만 너무 시키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고 그러고 막 쑤셔 버린다고 러고 찔러 버린다고 막 한쪽은 축복이 한쪽은 저주하고 했겠는데 그 기간에. 현미경으로 물의 입자를 보니까 축복하고 축과해 주고 좋은 이야기 해 주는 물은 육각수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한쪽은 욕한 쪽은 유조선이 기름 기름이 새지나 기름티처럼막쉭하면 그런 그림이들이죠 그런 물로 그러니까 바뀌니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도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려워도 감사해야 되겠죠 네, 푸념하는 것보다 가짜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내려다가도 짜증내려다가도 예, 열받고 그렇다가도 후 할렐루야 내가 이러면안 되지 예. 그러니까 입에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벌써 반응을 해요 우리 몸이 벌써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고요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형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공고한 날이 올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공고한 날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부딪힐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어려운 일일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 이 인생들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서로 다르면 틀어지는 거예요. 죄가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인생이다. 자,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의 범위가 있다. 예.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잘 해내야 됩니다. 첫째는 시기가 있다. 어떤 때가 있다 시기를 잘 분별해서 처신을 잘해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시기는 시기인데 우리 자신이 객관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 이 세상의 시기에 맞게 어떤 때에 맞게 내가 처신하려면 그 시기에 맞게 일반적인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고 어떤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기가 무엇과 함께 플러스 작용을 하느냐 기도와 믿음과 함께 그런 작용을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 40년 지기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장로님이 그 옛날에 청년회 같이 봉사할 때 그분은 청년회장 나보다 3, 4년 전에 회장이고 나는 3, 4년, 4년 뒤에 청년회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이 장로님은 청년들 중에서 샘플이었다 자매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부인이 이제 전두사님인데 전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모든 자매들을 다 뒤로하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어머, 머 그래요? 부인, 전사님, 어머, 머그래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로님부터, 내가 또그 장로님이 또 다른 과거를 폭로할까 봐 약간 뜨시는것 같더라. 근데 폭로할 건 없고요. 그분도 참... 대단했어요 믿음이 예.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이 기분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저는 그것을 또잘 못해서 예. 자기 생각 같아서는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되더라 그래서 공고한 날이 오는데 공고한 날이 올 때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냐 기도가 부족한 거냐 현실적으로 내가 직접 준비해야 될 객관적인 능력이 부족한 거냐 이걸 찾아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 회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요 자 우리 구원받은 것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으니까, 죄성으로 갈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과대평가를 조심해야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좀절제될 필요가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감당을 해야 된다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속도인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형통한 날에는 이제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사모님이 이제 폐결핵 알아을때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장로님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따님이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 애기를 키우다라고 보니까 결핵약이 한 주먹씩 먹는데. 그래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우리 사모님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이야기 해주니까 막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사모님은 중증이였거든요. 언제 중증 모르는 중증 환자고 본인은 이제 초기니까 또 아기를 키우는 방식이 또 비슷해요. 자, 내가 공고한 날이 왔다. 공고한 날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인생이 뭔지 내가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목회자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기도 정말 많이 그렇게 능력이 임했다니까요 결국에는 뭐예요? 본인이 기도해 여기 잘 고친다 저기 잘 고친다 잘 고치고 고치고 고치고 다 가봐도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결정적인 어떤 시기하고 어떤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때를 조절하시고요 그래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친정 집 식구들은 잘 살잖아요. 오빠들도 잘 살고, 친정 엄마도, 아버지도. 근데 어떻게, 떨거지 같은 목사 만나가지고, 이름이 사랑 때문에. 근데 와서 해보니까 차이는 뭐냐? 육신적으로는 가족 관계고 혈연지간인데 본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친정은 아직도 주님 옆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쉽게 살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육체가 끌리는 대로 본능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압박도 많이 하고요 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과 싸워야 한다 이것과 싸워서 너가 이길 때 수많은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간증을 듣겠어요 할렐루야 결입과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기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본인이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40몇 킬로까지 떨어지고 누워서 맨날 각형을 하고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는 시간이 팍 나열이 되고 엿가락처럼 더 늘어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고 울고 불고 통과하고 회개해도 계 늘어져요 근데 어느 날 형통한 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품을 치료시키는 날이 왔어요 내죄사 삶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사모님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저 체험은 내 것이 아니야 기도는 내가 조금 더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그런 환경 내가 그런 경험을 안해 봤잖아요 나는 지금 그런 경험을 해요. 눈알. 이런 저런 몸에 이상이 생기고 나는 지금 인제 경험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을. 껍데기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이 공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형통한 날이 오니까, 어떻게 그때는 공고한 날에는 속도가 하나도 붙지 않고, 연단만 질서게 봤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연단이 점점점점 맞춰서 끝나니까, 형통한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형통한 쪽으로 가니까 기울기까지,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형통한 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속도가 붙어서 막 나가게 하세요 막, 막 가게 하세요 그냥 한국에서 전국으로 세계로 막 나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크고 적고 얼마나 웅장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 죽더라도, 갈때 가더라도, 주님이, 자라에 또다 착하고, 종상된 종아, 어서 오너라. 그래서 제가 죽을 때는, 현장중계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죽는 사람이요아 지금 천사가 몇 마리고, 아니, 몇 마리란다. 천사가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오고, 하늘문이 오고, 꽃마차가 오고, 천국에서 누가 오고, 누가 오고, 누가 쭉. 내 때만이 아니고 사모님때도 여러분때도 이제 다준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때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형통하는 삶으로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 사람의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스 2장 20절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는데 그 그릇은 내용물이 중요하다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이것들을 잘 걸르고 걸러서 입에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과 끝없이 씨름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믿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잘나가는 이것보다 성령으로 살려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앞으로 주님 나라에 가면 정말로 대박이고 더 영원히 영원히 형통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보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날 그날 충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과세평가하지도 말고 솔직 담백하게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운동 시합처럼 호각을 불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비하고 예.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내가 오늘 맞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능력의 차이도 있고 서로의 시각과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형통과 공고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